무슨 소리야? 올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어디가? 이거 무슨 소리야 올리?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맹수다 어? 이내손묻인가 아, 아. 아. 아. 오늘 먹을 뭐거 건졌다 올리 어? 어? 어? 어? 어? 어? 캥거루야? 아. 역시 집념이 올리고 어. 아 올리 올리 리하하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뭐야, 배고파? 밥 방금 먹었잖아, 오케이, 어, 오케이. 여기 여기. 응. 응. 응. 널 귀여워하겠다. 응. 야, 어디 가? 나랑 놀아줘, 올리. 응? 나랑 놀아줘. 싫어? 싫어? <웃음> 갈 데가 없어, 올리. 없지 올리? 올리? <웃음> 갈등하는 거야? 저기리 밥 먹으러 갈때일가 있지? 어, 난 터는 거야? 올리? <웃음> 두 시간 이따 밥 먹자랐지? 지금 말고. 여기 <웃음> 오씨, 어, 어, 내가 뿌리치는 거야? 어? 그렇게 봐.